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리고 에포 이번에 이제 상장 종목이죠. 3월 5일 상장 예정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어, 이번에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 제가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매수 뷰를 보고 어, 이야기를 드려오다 보니까. 요번에 어, 지금 추매해도 되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보면은 어, 다시 한번 제가 세트리온 헬스케어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최근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일단 외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이 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인이 매수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도 같이 편입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즉 이제 외인이 매도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다른 이제 대응을 잡아 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 흐름을 보면은 전 거래 일만 보더라도 지금 외인 순매도가 나온 상황이라는 거볼 수가 있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현재 오늘 역시도 외인 순매도 상위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잡힌다는 겁니다 즉그 말은 뭐냐면은 어제와 오늘 어, 웨인 기관 쪽에서 양매도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 단순히 기간만 매도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뷰, 어,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웨인도 함께 가담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계속 빠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웨인들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제가 보고 있는 생각은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어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어 지수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부터 그 최근 연속적이던 흐름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어제와 오늘이라는 거죠. 단기 이평선 아래로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바로 다시 한번더어 그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딜 보고 있죠? 네, 하방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보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지수가 빠질 거라고 생각이 하면은 지금 아직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 시점으로 보기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지금 여기서 다시 바로 돌릴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지금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빠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가격대 다시 한번 담아봐도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케어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요번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요번에 이제 3월 4일 에포 아 상장일이 5월 5일이죠 네 에코프로비엠 이제 상장이 되는데 어 당일 종목에 대한 공략법이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 주 공략 직 어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규상장주가 공략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다는 라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표적으로 경쟁률이 센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올라가서 시작을 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신규상장 이전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수요가 적은 이유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어 거기에 대해서 거래가 일어나, 그러니까 상장 전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우리 어 기업들이 상장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금도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앱코프로비엠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이 쉽다. 즉 이제 매수 매매 물량이 들어올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일에는 상 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뜨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은 1월 달에 상장했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웹캐시, 노랑풍선, 이노테라피, 첨보, 셀리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일단 셀리드 최근에 상장했던 것 먼저 보면은 상장하자마자 이 거래량이 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쭉 빠지는 거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샐리드가 공모가가 33,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44,000원 거의 이가격대서 출발을 했고 첨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첨보도 지금 공모가가 4만원인데 4만원보다 훨씬 높게 뛴가격대 얼마에 뛰었죠? 네, 5만 2천원대에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 역시 첫날 거래량이 많이 튀었죠. 네, 똑같이 이런 공, 공통점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노테라피 역시 마찬가지. 이노테라피 역시 일단 공모가가 1 8 0 0 0 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에서 좀 뛰기 시작을 했다가 어 다시 공모가 아래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랑, 어 노란 풍선과도 마찬가지. 공모가가 2만원인데 2만원에서 훨씬 더 높게 뛰는 가격 3만원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자 근데 보시면은 다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제가 이야기 했던 거 이제 그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몰리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 이제 공모가 기준 하회하는 종목은 이제 이노테라피 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어, 좀 확인을 할수 있냐면은 보시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좀 특징들 중에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종목들은 경쟁률이 보면은 막 900대 1, 600대 1, 800대 1, 700대 1 이렇게 되는데 이노테라피만 보시면 128대 1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다른 데서 이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이 정도 굉장히 그냥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8,000원이, 이제, 이 정도의 경쟁률이 생기는 거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모가가 상당히 싸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간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에코 프로비엔도 지금 보시면은 경쟁률이 988대1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모가가 훨씬 싸다고 생각하니까, 어이 정도로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즉, 이제 요것도 상장을 하면은 아마, 이제 뭐, 8만원대? 네, 그 이상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정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고. 그래서 이렇듯 이제 좀 공통점들을 찾아가지고, 어, 매매 전략에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과거에는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제약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때, 제약업종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제약주들은 막,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반면에 뭐 제조업이라던가 기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합이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그래서 항상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황상별 황 트렌드에 맞는 매매 전략을 잡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번에 에코프레임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이슈 되고 있는 게 전기차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역시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주 하면 항상 얘기 드렸던 게 포스토 캠, 어, 포스코 캠텍이었죠. 요런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최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즉 이런 지금 시장이 불고 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에코프로 빔 역시 상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모가보다 얼마나 더 뛰어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 100%까지 떠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투자들이 갈리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48,000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두배 이상 뛰고 시작하는데 이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0% 만족을 하고 수익 내고 나올 사람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결국에는 그 시장 투자들이 어느 쪽으로 더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이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간다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이번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올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역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되고 그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지금 이제 상장 당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될 텐데 지금 앞으로 제가 조정을 이야기 했잖아요. 즉그 말은 뭐냐면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말은 이제 신규 상장 에코프로비엠이 될 때도 조정이 나온다면 은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라것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3월 4일 3월 5일 상장될 때 다시 한번더좀 의견을 드려봐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남겨드려 보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그 사이트 보여드린 거는 어 어디서 보,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은 네이버에 이제 아이오, IPO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 들어가시면은 이런 이제 메인 화면에 나오는데 이 IPO 공모 수요 예측 결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매월 이제 상장주들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